사실 은대생들과 피아니스트가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는흔치 않아요. 또 저희 채널 입시생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평소 피아노를 하며 가졌던 질문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 공고에 나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아, 뭐 언제였죠? 2 0 0 5년이데 네. 그때가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2005년이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큰... 이벤트? 그러니까 대회에 나온 게 이제 처음이그서 아니, 처음은 아니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대회에 나와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거기 이제 폴란드에 간게 거기서 뭐 입상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제 쇼팽 음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과연 가서 이제 뭐 설득력이 있을까? 그랬던 폴란드에 갔던 것 같아요. 2005년.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네. 네. 출연자들께서 궁금하셨던 거문해주시면 <웃음> 혹시 피아니스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네. 연습은 네. 하루에 어느 정도씩 하실 을지 저는 이제 연습은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뭐큰 연주회가 있다거가 그러면 좀더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5시간 이상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10시간 이안 됐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할것 같아요 체력도 안 되고 나이가 있어서 아 제가 오디션 네. 같은 거 보는데 네. 저는 긴장될 때 혹시 뭐 긴장 안 되려고 뭐 따로... 어, 아니, 그, 긴장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긴장하면 뭐 하냐고 막 물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럴 거 같긴 한데 별로 방법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약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인위적이고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니까 그해소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아요 네. 그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또이 영상을 입시생들이 정말 많이 보신 본단 말이에요. 네. 시청한 분 만약 같은 곡을 치더라도 네. 입시장에서 치는 것과 무대나 연주회에서 네. 그 치는 거랑 같은 네, 곡을 네. 치더라도 네, 네. 어떻게 다르게 쳐야 되고 네. 어떻게 다른 마음으로 임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차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것도 잘 입시를 이제 많이 본 사람이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 근데 입시를 이제 한국에서 또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벌써 국민학교 때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끔씩 마스터 클래스나 이렇게 접해보면 느낀 거는 있죠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아 우리나라 기교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능숙하고 완벽하고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진 연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그 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데 이제 단지 이제 제 경험에면 이제 콩쿠이라는 국제 대회라는 거는 물론 이제 국제 대회도 이제 성향이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 대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가 쇼팽 콩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어, 성향이 물론 다 틀리고 그렇긴 하지만 단 이제 느낀 거는 이제 국제대회는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개성이라든가 색깔, 그리고 작곡가가 원하는 그 스타일과 색깔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입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몇번 어디 콩포신다를한번뭐 갔는데, 어, 한국 학생인데, 오, 막 뭐, 테크닉도 좋고, 막 뭐, 힘도 좋고, 뭐다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안 되는가 봤더니, 그런 이제 스타일, 특히, 특히 뭐 쇼팽이라던가 뭐이코스 이런. 모노그라픽한 그 작곡가의, 한 작곡가의 그런 거를 표현하는 이제 콩쿨은 대회를 나가면은 그거, 그그 작곡가를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또 질문해주시죠. 혹시 나중에 자녀이 생기신다면 인 처럼 음악인의 길을 걷게 추천해 주시는 건지 그 자녀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있다면 그 음악은 이제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길이 어렵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밥벌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현실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게 하기 힘든 게 음악인 것 같아서, 감정. 그래서 자녀가, 자식이 그걸 하기에는 굳이 추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구독자분들이 네. 궁금해 주셨을 네. 것 같은 질문이에요. 네. 또뭐 콘텐츠로 진행했었던 음대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탑세이처럼 초보 네. 연주자에게도 과연 어려고 탑쓰리가 있다면 어떤 곡일지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팽이 제일 어렵죠. 뭐 소라타 3번도 어렵고 쇼팽 업주 1번도 어렵고 이제 그런데 탑쓰리라는 게 이제 뭐 뭐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쇼팽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쇼팽이 제일 어렵다고 보긴 하죠. 작곡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곡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뭐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물론 뭐 테크닉은 당연히 좋아야 될까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쇼팽을 작곡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작곡가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뭐 특별히 딱 하나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쇼팽도 좋아하고 슈베르트 좋아하고 어라우샤뭐 라우마인트도 좋아. 오멘트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리사이틀이 2011년 이후에 네. 8년만에 리사이틀이라고 들었어요. 네, 큰데서 네. 하한건 8년 만이요 네. 8년 만에 첫 리사이틀을 맞이하시는 축감이 어떠신지? 그냥 좀 긴장돼요.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큰데서 하는 게 이제 오랜만이니까요. 여태까지 이제 연주를 안 해왔던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뭐 외국도 다녀오는데 큰게한게 게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음반을 이제 내는 음. 도중에 이제 연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지 하게 됐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백기라 하면 공백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연주 활동을 이제 큰데서 이제 투어, 투어 전국 투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강국 어, 외국 같은 경우도 뭐 공백기들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휴식하고 공백기가 있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가만했어도 아, 휴식을 제가... 위해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8년 전, 몇 주에 가가지고 사인 받아. 아 예. 오늘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아. 왔는데 <웃음> 그때도 오늘처럼 되게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었는데. 아 예. 해질 때. 네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몇 네. 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이었죠, 3학년이잖아 <웃음> <웃음> 이제 다음으로 2 0 0 5한국인최한국인팽초로에팽공하에는데그에연주한국팽과한금연주한시는서팽국에서이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에서한서에서한서한국한국한국에한에서 한국에서 한 그런 건 있는 에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공에서 한국에서 에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고 굉장히 어, 네, 감성에 열정하고 감성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연주를 보면 그때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치고 열정적으로 치고 감성적으로 치고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 나이에 중요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사회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 탓인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접해보면서 이제 점점 제뭐 절제된 것도 중요하고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음악이라는 건 이제 학문이니까 음악도 학문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쇼팽 음악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 피아노를 연주하실 때피아니스트로서 네.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까요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백그라운드 자체가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 러시아에서 항상 들어왔던 이제 얘기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노래하라. 피아노를 통해서 노래하라, 스윙해라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의 연주에 베이시인 것 같아요. 베이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돼. 그게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그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피아니스트를 그중에서도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음악을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음악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은데 음악을 끝까지 사랑하고 피아노를 이제 연주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동민 피아니스트와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출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에 있는 뮤직 포스터를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나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사인을 받으러. <웃음> <웃음> 저희 연주자들 첫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사진 한 장만. 네네네네.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두 세.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세요 며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속된 말로 양민학살이라는 말이 있는데.